아저씨. 아기 애들 너무 너무 이터가 생겼는데. 우와. 중지야, 중지야, 신났다, 중지 신났다. 중지야. 와 아빠, 아빠 하나도 안 믿고 하는 거고요. 어, 하나도 안 믿고 하죠. 이것도 뒷면. 뒷면 말고 미끄러. 아, 아 이렇게 엠보싱 같이 돼 있어 가지고 미끄럼 방지가 되는 거야. 어. 이게 실중 접착이래. 일곱 개를 이렇게 접착을 해 놓은 거야 접착제를 쓰지 않아서 화학 처리가 안된 거야. 그래서 애들이 물어뜯어도 유해한 게 없는 거야 어. 아, 중지 자리 잡았어? 중증야 이제 가서 실컷 놀아 된다. 진짜. 중진 너무 좋은가 보다. 제 엄마, 제 이제부터 하루 종일 저러고 <웃음> 있겠. 이 리포소는 직접 만들고 유통까지 해서 <웃음> 제품 질에 비해서 다른데보다 엄청 싸대요. 여기가. 그니까, 아이, 그 그치이 너무 좋아. 그니까. 러그래그 미등집스럽잖아. 응. <웃음> 그치. 지중그 <중지야>. 네. 그줘야지 <웃음> 네? 네. 그치. 그 그치. 그치. 그치. 네. 치 네. <웃음> <웃음> <맛있어? 웃음> 에지 고조. 에지 정지. 너무 좋지. 너무 땡큐 있으면 안 돼? 아니, 그렇지. 물론 그렇지. 다완성돼서 아, 응.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세요. 거실, 부엌까지. 완벽한데? 완벽하지? 응. 내가 했어 애지랑. 엄마랑. 엄마랑. 엄마랑. 아, 너무 좋지? 애지가 쉬를 싼 거야? 애지야 여기다 실썸어떻게이놈 자식이 응. 아유 진짜 좋다 퍼펙트 절대 안미끄러진다 그니까 실개구리 <웃음> <슬개걸에> 너무 좋겠어 <웃음> 바람날려 생선 가져와 생선 중지야 생선 애지야 좋지? 애지? you <music>